2018년 11월 16일 감성카드 포기한 내 꿈을 다시 이루어 본다. 오늘의 조언 여러분은 꿈을 포기했던 적은 몇번 있나요? 그 꿈을 다시 해보려고 한 적은 있나요? 꿈을 찾아가는 사람 혹은 재도전하는 분들에게 꿈을 포기했던 것은 나 자신일 뿐? 꿈은 포기가 없다 라며 응원하고 있을게요 금일 감성카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난 무언가를 찾기 시작했죠 만큰 것도 아니고 가격이 싸지도 비싸지도 않죠 너무 커져만 갔던 꿈 나에게 어떤 것이 올지도 몰라서 내 안으로 자꾸 자꾸 들어오게 했던 목표들 결국 나에겐 포기라는 것이 생겼죠 왜 이렇게 나에겐 꿈이 많았을까? 확연하지 못한 한말도 있었고 주변 사람들의 꿈을 따라가기도 했지. 이제는 내가 다른 꿈을 보여야 한다. 몇 년을 잡는 것이 아니라 당장 실행해야 한다. 늦었던 후회보다 빠른 깨달음이 필요하다. 그리고 꿈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. 난 되돌아가지 않고 나아가고 있죠. 보이지 않는 인내와 노력 그리고 열정과 함께 이미 내 꿈은 이루어졌다고 외치면서 말이죠